안녕하세요. 임지화동행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 내에 살고 계신 탈북민들과 한국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복 많이 받은 사람 이 10편 1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어 성경으로 낭독할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세요. 복 많이 받은 사람은 악인의 개교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대로에 서지 않으며 비웃는 무리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기쁨이 여와의 호율법에 있으므로 그율법을 밤낮으로 읊조린다. 밤낮으로 읊조린다. 그는 물길 사이에 옮겨 심어진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경영하는 일이 모두 잘 된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바람결에 까불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대에 서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총에 서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임이라 어찌하여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는가. 땅의 임금들이 서로 나서고 귀인들이 함께 꾀하여 여호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사슬을 끊고 그들의 족쇄를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때 그가 진노로 그를 꾸짖으시고 경로로 그들을 두렵게 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임금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탈북미나 너는 내 자녀들이다. 성도들아 너는 내 자녀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민족들을 너의 물린가선으로 주고 땅의 모든 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다. 그런즉 너희 임금들아 지혜롭게 되어라. 땅의 치리자들아 너희는 배우라. 두려움을 품고 여와를 호 섬기되 떨며 기뻐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이는 그의 진노가 신속히 타오를 것이라 무릇복 많이 받은 자는 여호와께 피신한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내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와께서 호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왕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운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그들은 우리를 묶은 새 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산 위에 세웠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와를 호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을 정중히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총회에서 그를 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들를 기뻐하고 시온의 자녀들은 그들의 임금이신 분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승리로 꾸미셨습니라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기뻐뛰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성도들은 그 입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담고 그 손에는 량날 가진 검을 가져 이방 나라들에게 보복하고 그 백성을 징벌하되 그들의 임금들을 사슬을 묶고 그들의 귀족들을 쇠족쇄로 묶어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집행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력의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그를 찬양하고 현악기와 관악기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를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 10편 1편부터 149편, 150편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